어, 오늘이 음, 소규모 문어 낚시 대회를 왔어요 뭐 모집 인원이 총 50명? 50명 정원인데 뭐, 채안 모여진 것 같아서 약 40여 명 어, 정도 오신 것 같고 삼천포입니다 남일대 지도상 남일대 해수욕장? 거기서 좀 좌측으로 지도상 작은 방파제인데 아, 작은 선착장인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지도에도 안 나와있어가지고 그리고 3점 포고 오늘 물때가 사물이고 만조가 5시 21분 지금 시각이 6시 47분이니까 천알물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조때 그 수위가 213cm네요 그리고 오후에 만조는 뭐 17시 48분 근데 뭐 그건 못볼것 같고 당연히 네, 간조가 11시 11분입니다 네, 수위가 94cm 어, 그리고 오늘 바다 파고가 0.5에서 1m 0.5에서 2m 이게 2m면 결코 낮은 파고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오후에 바람이 터지거나 아니면 뭐 순간 순간 뭐 풍속 때문에 시속으로 인한 파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풍속은 4에서 11m 초소 5에서 11m 있는 거 보니까 순간 풍속이 있나 봅니다. 뭐 예보상은 이런데 거의 삼천포라든지 이런 데는 4만 건이니까 먼 바다를 나가는 게 아니니까 날씨나 또 문어는 그뭐 물론 사리보다는 유속이 좀 느린 날이 낫겠지만 크게 물대를 가리지 않는 그런 어종이고요. 어, 상품은 경품은 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지난번 그 미니대회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행운상이 50m 쿨러가 있고 또 시마노사 그 금콩 다음에 있는 켈커타뭐 암튼 그게 행운상 1번 그리고 2번이 뭐 다이와 50m 쿨러 3번, 아 3번은 잘 모르겠네요 암튼 뭐 행운상이 <웃음> 1,2등 잡아서 하는 그 견품보다는 더 크고 그리고 버스에서 출전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에서 한 얘기가 마음을 비워야 고비도 잘 잡힌다 어떤 조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귀담아 들으려고요 마음을 비우고 그저 열심히만 하다가 포인트 설명이나 좀 포인트 설명 드리고 제할 일하고 영상 담고 즐겁게 열심히 낚시하다 가겠습니다 선장님 저기 무슨 방파제예요? 말도 말도요? 무슨 예? 무, 무슨 방파제? 말말 말제수? 어첫 번트 첫 번째 포인트에 왔는데 말 무슨 방파제라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말제수? <웃음> 어그 제가 잘못 알아들었던지 자 아무튼 낚시 시작. 낚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2 0분부터 시작해요 저수인가요? 저수 저스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내리자마자 입질이야 어구인가? <웃음> 자 일단 만약에 물어오면 출발은 좋습니다 시작한지 뭐 좋았나 봅니다. 시작하자마자 쳤어 먹기는 좋은 사이즈인데, 대회니까 어르신 바닥에 걸린 것 같은데요. 무, 아, 그냥 그냥 무너운 느낌이죠. <웃음> 바닥 같아요. 이건 뭔가 밧줄이 있습니다 배를 돌리시네 대회니까 앞뒤에 왔다갔다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싱크를 조금 올려야 되겠어요 시 바닥이 바닥 아닙니까? 바닥인 것 같아요 어 문어예요? 와 집념으로 하시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정도면 드롭봉해서도될것같은데와크래다 어. <놀람> 두번째 크진않고 한5 6 0 아, 걸렸다. 나, 나, 나, 나. 올라와. 올라오나요? 줄에 걸린 것 같은데. 와. 드러퐁 되겠는데요? 예. 으쌰. 으쌰. 고맙습니다. 선장님 바닥에 줄있나봐요? 어우 줄에 걸렸는데 선장님께서 빼주셨어요 삼천포 덕명리? 덕명리라는... 그 동네에 지금 방파제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새 방파제 같은데, 더 그쪽입니다. 뭐지? 민물하고 만나는 기수역 같은데? 아, 여기 무슨, 이게 뭐불표 같은 거 있는데, 이거 뭐지? 불, 그건가? 기수역에서도 불, 이거 하나? 우 와, 선장님, 뭐, 야, 뭐 자동차처럼 운전하죠? 포인트인가 봐요 수심 수신... 7,8 오 시작하자마자 아 밑에 줄이는 것 같습니다 아 줄이다 오 살았어 자리리고섯리리리리이나고 저... 와, 크다. 크다, 와. 니가 잡은 보다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 키로오바다 이거. 아에 아, 이거. 좋은 포인트가 보인다. 이거. 사장님께서 자신있님말씀하시요이 자리에서 한두 번의 못 잡으면 아예 못 잡을 수도 아니, 있습니다. o do it. I think i t 일기는 u r I'm sorry, I'm sorry, I'm s o r 이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이 I'm s o 도이 y i 아니 o r 조금 I'm s o 어? 오 나이스 오우 커커아오한 7,800 되겠다 그러고 아유 사장님 마수 축하드립니다 <웃음> 이번 왼쪽으로 많이 나와야 될것같습 네. 네. 네. 뜰 네. 네. 잠깐 빌 네. 게요 안 바로, 바로 못그 공장 공장인가? 무슨 설비처럼 생긴데 그 맞은편 쪽으로 또 기수역이 또 있어요 민물 이입된 같은데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물인지 바닷물이 둘러쳐서 오는게 아, 그래나가좀니까자적이면 공돌이 떨어지지 않게 액션. 그거 배지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지지가구 아, 선생님께서 짐을 덜어 주시네요. 그러시왜 안하세요? 아 허리 아프셔서 그럼 저선실 들어가서 누워계시지 허리 다 치셨나 봐요 허리 아까 그큰거 꺼내시다가 저하나에 장애 좀 내놔놓고 올 테니까 조금 고 놀게 다그으십시오 걷어드려요? 저뭐 처음 보는 경우인데 구상자가 나 나라고 이제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아이고 채비 좀걷어 드려야 돼. 끊어야 돼? 아 끊어야 되겠어. 아이고 야난 시발 쎄 몰랐더니 시발 네? 쎄 몰랐더니 못 일어나셔. 제가 정리했어요. 아, 정리했어요. 릴릴이 안에 있고요. 네. 그 반찬통처럼 채비 네. 여기 있고. 네. 이 이거예요 낚시 가방? 사장님! 채비 좀 들어주셔 아이고 별말씀을 건강관리 잘 하셔요 감사합니가인이 네. 앞에 뭐 지도상 이렇게 생긴 그런데 앞입니다 여버친가? 네. 자 네. 바닥 찍어 보면 알겠죠? 와, 형제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잡았어요. 응? 아 바닥! 야 yeah, 이거 <웃음> 자작액인데, 아유 이런. 제가 만들어 온거라 훅이 좀 커요 자, 반짝이는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이거 채비교체야뭐 이게 크더라도 튜닝 연기 어필을 좀하죠 없으면 그때 왕리 쓰지 뭐 아직 목구수레기 자작을 해왔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 말고 바닥이 괜찮은데 오면, 네, 한번 써볼게요. 어, 거기, 여 지나가니까 바로 그냥, 바닥이 괜찮네요. 따라갑니다 2 5호를 쓰는데 오늘 3월 지금 여기가 조류소통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좌에서 우로 조류가 흐르고 있는데 원투같은 포인트죠 와류가 좀 속에 와류가 있는 곳 예, 문어도 모기활동하기가 좋겠죠 히트 아 제일 맛있는 사이즈예요 <웃음> 작은 것 말이에요 아이고 작은게 아니네요 저는 왜왕눈이 네, 얘기 뭐 이런 거 기성품 이런 거 쓰면 잘안 잡힐까요? 물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부력을 안맞췄더니 아.. 부력을 진짜 대충 맞추는게 아닌데 <웃음> 현장에서 부력을 맞췄다니 이거 참 허허 딱맞네요 배출을 괜히 두개 달았네. 20포 두개 달았습니다. 약간 하도 둥둥 떠내려가지고, 살벌해서. 안 되는데? 아, 또 이거 안되는데 아또 띠끼네 이거 어우 사장님 자리 옮기시더니 잡으셨어요 어? 어? 오 빠졌다 어우 예. 후기 펴졌어 예 문어였네 아, 문어였어 어떻게 해. 빨리 침질을 했어야 되는구나 걸리네요. 아, 그거 문어였네. 아, 아쉬워라. 어쨌든, 훅 하나는 부러졌지만, 아, 거의 다 뜯겼는데. 훅이 펴지면서 빠졌네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네 오 이거 뭐? 들어도 될까요? 약간 목구슬이 먹힙니다 핑크 아 아까 하나 떨군게 네. <웃음> 핑크 떨군게 너무 맛있네요 핑크 먹는데 자네 마리 뭐였어? 바닥에 있던 거뭐 걸린 거야? 이거 나 처음에 와서 캐스팅했는데 밑걸림이었어 그래서, 땡기고 봤더니, 훅이 뻗어졌어. 에이, 바닥 걸리면 딱 봤더니, 미끌미끌 점액질이 있더라고. 물어야물어 문어.